안녕하세요 의왕시 보건소 운동 매니저 이해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의 운동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운동 방법과 그리고 운동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뇨 환자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혈당을 근육이 가져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민감성도 증가시켜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능력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혈당 조절이 더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체지방 감소와 혈중 지질 개선 효과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왜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죠 운동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을 1회 실시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한번 운동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즉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시킨 직후에 혈당을 재봤더니 운동 전보다 혈당이 10%가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휴식 30분 후와 휴식 60분 후에 혈당을 더 측정해 봤더니 점점 더 혈당이 낮아졌다는 거죠 일회성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직접 혈당을 사용해 혈당을 감소시켜주고 또 그로 인해서 좋아진 인슐린 기능이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짠 하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유지된다는 라 의미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는 48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도 지속되어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장기 운동에 대한 혈당 감소 효과를 살펴볼 건데요 16주 동안 운동을 실시한 후에 공복 혈당과 인슐린 민감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겁니다 인슐린 민감성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높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두번씩 16주간의 근력 운동을 실시했더니 공복 혈당은 146.6에서 135로 감소됐고요 인슐린 민감성은 2.0에서 2.8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죠. 여기서 근력운동을 했다는 것은 근육량이 증가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육은 혈당을 저장해둘 수 있는 수납공간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납 공간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운동이 혈당조절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운동을 하시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은 준비운동과 본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되는데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5분에서 10분 정도 실시하시고 본운동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20에서 60분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운동 전에 준비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준비운동이 체온을 상승시켜서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올라가서 부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준비운동은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걷기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 운동은 본 운동 후에 실시하는 운동인데요 준비 운동과는 반대로 운동을 통해 올라간 체온을 낮춰주고 근육에 쌓인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을 제거해서 근육통과 피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가볍게 걸어주신 후 정적인 스트레칭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하면 효과적일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운동을 하면서 힘든 정도를 운동 강도라고 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운동부하검사라는 전문적인 검사를 하게 되지만 이상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느끼는가가 바로 운동 강도로 정해집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산책 정도의 가벼운 저강도 운동에는 당화혈색소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중강도 운동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중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약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걷기를 예로 들면 어, 누가 봐도 저 사람 운동 중이구나가 느껴질 정도의 빠른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숨도 차고 등에 땀도 나는 것이 느껴지셔야 되겠죠 단 운동이 처음이시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이라면 더 느린 속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운동의 빈도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을 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 3회 이상 격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앞서서 제가 운동으로 인해 좋아진 인슐린 기능이 운동 직후에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 효과가 끝나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이틀에 한번 꼴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죠. 그럴 경우 주 5회 이상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당뇨병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오랜 시간의 운동이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운동을 할때 2, 3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40에서 60분 정도 좀더 오랜 시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 비만한 경우에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효과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중에 오히려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좋지 않은 운동이 독이 될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는 저혈당이라는 위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중의 포도당 수준이 60 이하인 경우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 공복감과 비정상적으로 식음땀이 나게 되고요. 현기증, 흥분, 불안정, 가슴의 두근거림, 떨림,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운동을 바로 중단하셔야 되고요. 사탕이나 주스와 같은 대처식품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저혈당 증상은 제2형 당뇨 환자보다는 제1형 당뇨 환자에게서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면 운동 중에 이러한 증상들을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운동적 혈당이 70 이하라면 절대 운동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100 이하라면 간식을 섭취하신 후 조심히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0에서 250은 운동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혈당 수치고요 혈당이 300 이상이거나 250 이상이면서 소변에서 케톤이 검출될 경우에도 운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평소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운동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가급적이면 혈당을 검사해 를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 중과 직후에 섭취하실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주사한 부위는 운동을 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고강도 운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한 인슐린 복용량을 의사 분과 상담 후에 꼭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운동 후에 발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발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발의 통증이나 궤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을 할 때는 편안하게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상처가 난 곳이 없는지 운동 후에도 상태를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또 혼자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이 발생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동반자와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너무 더운 날 혹은 너무 추운 날에 외부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의 운동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하기를 당뇨에서 운동은 가장 저렴하고 또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운동을 하는 것은 당뇨 환자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좋은 삶의 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